1층에 계시거나, 아파트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주변에 날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. 이때는 이제 스프레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제 100ml 공병에 정지수를 6 5 m l 정도 붓고, 위치아젤이에요. 방부작용을 해야 되니까, 위치아젤 5ml 정도를 붓고요. 티트로넬라 다섯 방울만 넣어요. 자, 그 다음 유칼투스도 다섯 방울만 넣어요. 열방울 넣고 얘를 한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고, 뿌릴 때마다 흔들어서, 어, 방충망이 있는 곳이나 드나드는 문이나, 어, 형광문 쪽, 그 다음에 창문 쪽, 날파리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부분에다가 뿌려놔요. 이렇게, 이렇게 쭉쭉 뿌려놓으면, 이 냄새 때문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. 한여름 동안 날파리를 쫓는 방법입니다.